이거는, 이거는, 자, 봐봐. 이 영장인데, 뭘 봐야 되냐면, 한글을 잘 읽어야 돼요. 봐봐요. 따라가는 거 봐. 내 동생은, 내 동생은, 됐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해야 돼요? 행복했다. 이거 봐야지. 네. 행복했다고 봐야 돼. 근데, 뭐야, 매운거 빠졌네? <웃음> 매운 행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영어적 오순으로 가잔 말이야. 이게 배열 재배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동생은 행복했다. 그다음에 뭐 해서? 키, 그 다음에 뭐해서 케이크를 만이 점이. 내가. 몇 번이야? 선번 네. 내가. 뜻아 대절 속에 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러면 대절이 형성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내 동생은 행복했다. 이런 점에 행복했다. 이게 크게 느낀 거죠. 이렇게. 내가 그녀를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주어서 이 점에 행복했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절이 된단 말이에요. 절 속에 과거 3번 잡힌 거고 만들어주어서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에요. 만들어주어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동생은 행복했다. 여기 시절, 기준 시절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를. 그치? 어.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구별 못하지만 행복한 것보다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먼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나와 과거에 이렇게 나와 만들어주어서가 4번으로 거 같다는 거지 그치? 만들. 그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죠. 케이크, 케이크. 여기서 불 꺼놓은 건 없고. 케이크.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녀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는 뭐가 더 해야 돼요? 2에요, 4에요. 이건 왜 이래? 얘는 왜 이래? 영역학 때 우리가 문법이 안 되어 있으면 영역의 부정확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메이크동사는 일세대거든요 레이크 동사는, 아마 반전 목적가 있고, 직접 목적가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뭐뭐씩 만들어주다, 라는 뜻이란 말이이해가 그치? 그, 결국, 어, 내가 내 동생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줬단 얘기지? 오케이. 근데 이게 어떻게도 변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변할 수 있어. 케이크를 만들어줬다가 먼저 나왔거든요, 여기. 그럼 내 동생을 위해서는 이걸 쓴다고 요 어, 반전 목조 요렇게 쓰는 동사가 make 말고도 get 하고, 뭐, 얘 말고도 buy. 그거 기억해야지. 그지이 어, 동사 기억해. 얘네들은, 자, f 가 나온다. 간목과 직목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자, 그럼 영결을 완성한 거예요. 영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절과 종속적으로 갈라졌을 때, 자, 시제 차이를 항상 구분하자. 주절의 시제가 과거다. 그러면 기준 시제가 과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대, 가법 아, 과거 알료시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대과거라는 것은 기준 시제가 명확히 과거에 있을 때 가능한 시제야. 그지그 다시 말해서 비교 시제라고 얘기를 했었지. 박유 시 비교 시제가 나온 거요 아, 행복했어. 만들어줬어. 만들어줘서 행복한 거야. 이게 먼저야. 어? 자, 밑에 거 영장 한번 들어보자. 자, 너, 컵케이크. 컵케이크 좋아? 응, 좋아해. 근데, 하지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해놓고 여기 쭉 나와 있는 게 보니까 핫도그가 나왔어요. <웃음> 핫도그하고 뭐야, 컵케이크가 나왔어. 지금 비교급이 나왔단 말이야, 비교급. 이거 잡아내야 돼. 비교급. 여기 그래 봐. 그럼 어떤 게 먼저 나와? 비교급 먼저 나오고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냐? 비교급 강조부사겠지.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요거는 얘 앞에 붙을 거야. 그치? 그리고 뒤에 이제 뒤쪽에 댄이 나올 거야. 그럼 결국, 문맥상 갔을 때 컵케이크 조언이, 어, 그래, 좋아요. 하지만 나는, 핫도그가 컵깃보다 더 맛있어, 가신다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여기 데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또 배치 한번 해봐. 뭐가 들어가야 되겠나? 핫도그. 이게, 어, 1번. 어, 그렇지. 항상 영어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비동사라고 뭐라고 했냐면, 테이스터가 나와야 되는데, 테이스터 앞에 먹어보네요. 멋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다음 비교, 그죠? 뎀이 나온 다음에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되겠지? 헉게. 그게 파케이크다. 근데 이걸 쓰면 되잖아. 오. 그래서 영작자라는 어린이가 훌륭한 어린이다. 그죠? 핫도그, 아, 그다음 뭐? 마치, taste, 어, taste, 자, t a s t e 라는 맛있어요, 맛있는. 예. 자, 이거 비교 거 만들기 위해서 y를 붙이고, z를 붙여준 거야. 그리고 바로 예. 뎀이부터.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6번으로 나올 수 있는 게컵케이리아 이러면 안 쓰면 되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작의 목숨을 알자. 요조 영작의 목숨을 알자. 영작으로, 영작으로 고딩내신 끝내자는 얘기는 뭐냐면, 변멸력을 저하는 결국 소수형의 80%가 다 모기 때문에 그래요. 단어 배아다니면 영작이에요. 통문장 영작도 많습니다. 세납교일수록 결국 단순, 단어 한두개 종주 주고 한 서른 몇개 단어들을 조합해야 돼요. 결국 이 기본기 안 쌓으면 그학교올라와죠자 끝이야. 그래서 중상 때는 중상 때는 내신하지 말고 양자 <웃음> 해야 돼. 어? 선하이지만 어쩔 수 없지만, 응, 어? 그지? 그러니까 뭐 방법 없어요. 서울리고 가고 선하이고 가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게 필요하니까. A 맞아야 되니까 하는 건데, 나머지 일반 구간은 뭐 필요해 도대체. 왜 90점이 왜필요한거야 90점 안 맞아도 되지. 그때 70점이면 9 0점나 상관없어. 길게 보고 픽, 픽처를 그려야 되네. 그렇게 가야 돼. 아, 어. 아무튼 내 말에만 이거야. 어, 음평 보이는 한영돈 씨에 뭐가? 선정 <웃음> <천천>, 중상만을 빨리 <웃음> 만들어서 어, 돌려야 되겠다. 두번 만들고. 그럼 걔네들 이제 어느 학교를 가든가 고등학교 가고 내신을 장학하기 시작할 거야. 내신 영어 수학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할 거야. 또 한...